돌아온 중 하나예요. 뭐, 작년에 제가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아유가 별이 되기도 했고, 12월 달에 라미네이트가 갑자기 <웃음> 빠져가지고, <웃음> 라미네이트와 이별을 하기도 했고, 좀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핑계라면 핑계인데, 뭐 행복을 찾으면 돌아올게요 라는 말을 하고 제가 잠시 중력을 감췄었죠 근데 제가 뭐 행복을 찾아 가지고 지금 돌아왔다 뭐 이런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그렇다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제 너무 오래 핑계 삼아 쉬었던 것 같아서 때가 된것 같아 다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와 반갑다 해 반가워 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가 난리 버거지데 저보고 <웃음> 지금 막 너의 마스크 한껏 써 야! 근데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공간에는 저랑 이 편집해주는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스크를 안쓴 거예요 오해? 금물! 그 사실 그동안 아예 유튜브 리플 조차도 확인을 한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동안 리플이 좀 많이 쌓였겠죠 그것도 좀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저의 근황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안잤더올도 얼른 깬 건데. 첫 영상인데 못생겨지게 나오겠죠. 아니, 유튜브 리플을 리프를... 하... 한번 켜볼까? 구독자 순뭐 똑같네요. 뭐 구독 안는 것도 없고 튼 것도 없고 똑같아, 똑같아? 자, 이렇게 저는 제 유튜브 계정을 제거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지금 딱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리 t 리 달렸어요 m g o i 아무것도 check the studio. I'm going to c h 플리즈 메이 e 잉글리시 서브 타이틀 리아이 스피크 잉글리시 리 s 리 e 이 m 얘 때문에 이런 말. 일단 닉네임부터도 굉장히. 어? 얘가 모란자라. 얘 때문에 시크릿이 망했대. 우리 안 망했거든? 너는 1위 해봤니? 참 엄마 이거 봐. 댓글이 다가족이니 칭찬 달렸니 야, 우리 엄마 아빠야. 궁금하게 달렸대. 하나님의 남편은. 나는 거 있나요? 라는 리플 나의 남편은 가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가정에 충실하고 주말에 여가시간도 나와 함께 해보낼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생각보다 리플이 너무 칭찬이 많은데? 딴건 몰라도 파워풀하고 육감적인 걸그룹은 시크릿이 짱이었음! 알고 있네? 우리가 짱이었지? 어 제가 소고기 먹는 거 영상을 보고 바로 마켓컬리에서 소고기 등심을 주문해더라고다 근데 되게 저를 얼마나 그동안 못낭이로 갔으면 왜 이렇게 이뻐졌다는 리플이 많아. 아 되게 좋은 리플인데. 사실 진작에 성형을 하지 왜 이제 했냐고 묻말이좀많은데 응. 그렇게 응. 내 맘대로 되냐 임마? 응. <웃음> <웃음> 증거! 너는 시크릿의 별이었다 응. <웃음> 좋아요 내가 눌러준다 하트까지 눌러주겠어 <웃음> 한혜정씨가 왜 저래 라고 리프다넌왜 <웃음> 그랬어 <웃음> 너, 너. 손가락 힘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 <웃음> 저 결혼 안 했는데 저거 뭐 결혼했네요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누가 커피를 추천해 주시라고 인스타 아이디를안주셨어요 저는 커피를 안마시면 어머 어머 자기가 아는 저만 아는 섹시한 했는데 지금은 청순하대요 근데 저는 청순하말 보다 섹시하다 말처럼 좋은 것 같아요 칭찬밖에 없습니다. 뭐 8개월간, 그 8개월간 제가 안 보는 동안 칭찬만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걱정했거든요. 악플 되게 많으면 어떡하지? 악플러랑 싸워야겠다. 약간 이마이 사실 뭔가 재밌는 컨텐츠가 될것 같아가지고 생각했는데 악플러가 별로 생각보 없네요. 거지, 일단 하고 싶은 것들은 좀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코로나때분에 뭔가 움직이는 제약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른 컨텐츠를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해봤자 아무장에 소용이 없더라고 실망만 커질 뿐이야. 저는 제, 제 외절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여지껏 저는 되게 실망이 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자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듣지 말아주시고, 뭐, 너는 무표가 없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8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말도 못하게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건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숙명이죠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다시 열심히 할 테니까는 용서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일을 하죠 <웃음> 어? 집순이가 그래야 집합복 나오고 뭐 그렇다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명처럼 오늘은 뭐하나 맨날 집에 있는 정하나가 아니고 좀, 좀 새로운 정하나가 되려고 해요 요즘 컨텐츠에 지금까지 올렸던 8개월 동안 정하나를 보면 좀 약간 집에서 뭐하나 했었거든 이번에좀 야외에서 뭐하나 이 느낌으로 가볼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